22년 10월 31일 19시 30분 남산 계단에서 팬미팅을 공지했다 아니 근데 왜 1시간 전부터 계단에서 눈치 싸움하고 있는데 팬미팅 룰은 김벌레 앞에 와서 어이야 oh yeah! 크게 외치시고 oh yeah! 허리 두번 꺾으시고 어이야 oh yeah! 김벌레 가슴을 손바닥으로 한번 타격하시면 가면을 드렸다 어이야 oh yeah! <웃음> 어이야! <목소리> 어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내가 뭐돈 빼서?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 나가서 가. 이거 할요한게 없거든요? 올라가서 이야기 좀 하다가. 인솔코너로 여건 다음 다음 장소로, 야, 장소로 야. 이동한다 야, 난 솔직히 님들을 댓글로밖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좀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착한데 가슴 막기 전 펌핑부터 한다 가장 멀리서 온세 분에게 5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좋아하시더라. 빨개, <웃음> 어. <웃음> <웃음> <빌게> 어떡해. <웃음> 오, 오 잘는데 바디블로 어, 때리면 안 돼. 아직... 어이, 잠깐만. <웃음> 요식운하셋 네? <운동했어>? 아, 철지기 암시 있어한번더 찍겠습니다. 그렇게 팬미팅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약속 장소에 또 다른 팬분들이 모여 계셨다 이 사람들 있잖아 내가 뭐재밌는걸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만 하면 애기들처럼 엄청 좋아하거든 이날 내가 만든 이 일로 여기서 만났던 수십 명중 사람 중한 명이라도 죽을 수 있었다 완전 쪼그라들었다 위축이 되더라 뭔 생각이 됐냐면 이 존나 이기적인 거 앞으로는 뭐든지 극도로 조심해서 아니다 그냥 아예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 솔직히 그 이후로 좀 쉬면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 내가 내린 결론은 더 과감하게, 더 많은 것들을. 네? 님들이랑 할 거다 어. 술 먹고 이야기해서 미안 어. 하나 둘셋 어. 어. 어.